이게 노가리인데 이게 동태 새키야 동태 중간 세키 응? 이게 8마리가 반주름이거든 이게 얼마예요 이게, 이게 여기 한줄 돼있었어 음. 한줄 해먹었잖아 그래갖고 13,000원 두 줄에 13,000원? 음. 맛있잖아 쫀득쫀득하니 음. 그때도 이거 8마리 였나 음. 금방 먹었네 음. 10마리 원래 2 0 마리가 한 두름인데 여덟 마리씩 해놨어. 음. 이게 지느러미 이런 거를 다 깨끗하게 다 이렇게 잘라줘야 돼. 붙어버렸네. 이거다. 이거다. 좀더 작은 것도 노가리라고 있잖아. 음. 이거 이런 거쪼래 가지고 도시락 반찬 하면 좋아. 옛날이나 마, 많이 해봤지. 요즘은 뭐 학교에서 다 해주니까. 그래. 지금 도시락 안 사가고 안 다니니까 그니까. 뭐. 이 이거를 도시락 반찬 하려면. 또 고가지고, 응? 음. 고가지고 짝짝 찢어서 무쳐 그래도 맛있어. 고가지고 그냥 간장 찍어서 밥 먹어도 되고. 이게 잘라질라나? 응, 이렇게 잘라지네. 응. 머리는 이게 잘라놨다가 말려가지고 다시물 낼때 사용하면 돼. 두토막만, 두토막만 낼래. 응. 전번에 세토막 냈는데, 이번에 두토막. 됐고요. 네, 씻어주세요. 고추.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 약간 매콤하게 얼큰하게 좀 볶아야 되니까 청양고추 좀 넣어줘야 썩었어. 고추 쓰이 이게 들어가도 상관없어. 파 한반개 정도. 여기 마늘 반 숟가락. 굴소스 어개 고추장 한 숟가락 조금 안되게 많이 넣으면 짜니까. 이 맛술이야. 한 숟가락 남았네 응, 어, 다넣으브물엿좀 달달이야 맛있거든. 세개 정도. 식용유를 좀 식용유를 넣어줘, 넣어줘야 돼 그래야지 반질반질해 참기름도 하나 고춧가루 두개반 끝났어요? 응 물을 졸여야 되니까 물을 좀 응. 국물을, 국물을 조금 있게 하려면은 국물을 조금 더더 부여도 더돼 50, 물이 50ml 들어갔는데 조금 더붙자 이거는 따로 이렇게 할거 없어. 이렇게 섞어갖고, 섞어서 졸이면 되는 거야. 중불로 자작자작하게 졸이면 돼. 끓으면, 중불에서 끓으면 약불로 좀 줄여가지고 은근히 한 10분 정도 졸여주면은 딱 좋아요 코다리코다리하겠다 그거 뭐지 노가리 조림 이제 이정도 배고프 끄고 노가리 노가리 이게 조림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밥 반찬도 좋고 제 비벼 국물은 비벼 먹고 그러면 참 좋더라고요.